Shia could be another one gonna see there. a l l William could be back in hunting for the t h e r 제들인것주자유수 우리의 정국이 새 마음의 정고 태안 태양 대한 사람 태안으로 기미 부준하세 아시아 그빈 나도 한 구매시대에 해 자유의 창고로 대마음을내었다 그 우리야 깨어났었어 불안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니 그 자유의 창고로 내 마음 맺힐 듯우리아여 깨닫었어 물안이 터져나가는 생각과 행복이든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니 그걸 아시라 그 빛나던 한김의 시대에 코리아는 그빛받침 한국불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강 조국을 노래 부르는 애국가수 이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북한군이래. 저 망부역적 문재인이 나타나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애국가수 이노가 분기 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났습니다부르겠습니다 망부역적 문재인 이 노래는 다 제가 창작한 곡입니다 어려워도 둥이 이안이뤄지 대한민국 당의 가장 잘 사는 부강조국입니다 <목소리> 역사를 숨쉬자 창포만 쏟아셔 쏘 a s 쩍찝쩍 쏘기라, 멋지게. 아, 국가가 넌 파묻은 소나기세. 국가가 이 국가가 젤이, 국가이이이이 니여설안 했더니 노래가 AR로 나와가지고 A r 이아닌데다른거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서 니여설이꼭 필요한건데 니여설을 못하니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여설로 생각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에는 리허설 다 해가지고 멋지게 가겠습니다 예 예? 깡다고 사나이는 깡다고 저해 어려움네 저해 강제해지는 남자 I'm n o a f 시간적 이천니지쳐나치테레지라니쳐하지라니 쳐내테라 니지라니 쳐내테라 니 쳐내테라 니쳐내 놀이소, 사나이. 어사리이사나이가 두려울 때이소있어소이구 놀이소, 진이소놀이 행천한 시대길로하라 무기 불능 찮아불 임무한 대장비 이라이다기게 산하이, 나이, 산하이, 가, 두려울게, 무엇을 써. 엎어지고, 넘어져도, 산다구, 깐다구. 산하이, 가는 길에, 깐다구, 깐다구. 범죄도, 견례도, 재미도한번 없어. 부피고 있는, 내 인생. So I'm too a d 노래입니다. 어. 그래서 남자는 대장군은 건세 위축되지 않고 에? 가난하다고 배반하지 않고 부자라고 어? 음란하지 않고 이런 뜻인데요 이런 싸나이가 있습니다. 어, 어. 한기은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이런 선수인데 이제 저는 노래가 끝났습니다. 요즘 저기 국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에 들어가시면 고대령과 어, 탈령병 이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좀 이따가 나가실건데 고도한 대령님과 제가 무장을탈령겁니다두두 중에서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도한 어, 대, 대령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역전 이상 한번더부니다 역전 이상 한번더부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역전 인생요 다시요 다시 이제 문재인을 역전 승부로 이길 수있는 장기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역전 인생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지 얘는 추억이 대리니 여전 인생이 있다 아못이대 진짜 person h a r 이 n 이 e l 아내 한마디 못한는 거잖아 우리 그만둘 수는 없지 여장도 사실에서 칼을 뽑았으면 쪽파라도 가진 거야 차자마나 누구라도 잘나야 하 y a m a YOK j 또, 또, 또, 왜 이렇게 많아? 에이, 아무것도 주세요. 다제 노래입니다. 조작권안 붙습니다. 아버지, <웃음> 난장판 세상을 합박 봅시다. 채취해도 채취해도 채취해도 채취해도 채취해도 채취해도 채, 채찍이 채, 채찍이 채, 채찍이 채 채찍이. 멀어붙고 태양을 대한민국 만들자 책중 가자 책중 비망찬이라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민국 구한 장기표의 정치혁명 장기표 장기표 국민의 이름으로 추대하자 장 맑고 균명한 정치 우리의 불채는 장기평 장기평 바로 그리가 우리가 찾던 인물 현명의 적임자 찬성말린 달콤하긴 장기평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기대하자자기으말 으아, 으는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가 우리가 아 으아, 있는 가짜배기 민주화 투사 저놈들 주사파들 잡을 수 있는 건 진짜 배기 민주화 투사 장기 표협기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상 중결하는부두한대리님을 소개합니다 올라오시지 안 되는지 어디 <웃음> 어 저를 부르면서 뒤에 계급을 불러가지고 저는 뭐 전역한지 한참 되는데 자꾸 그 마지막 계급을 자꾸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은 전투하는 주체입니다. 전투를 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 이기는 방법을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이기지 그냥 막연히 하면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법에도 보면 전략이 없이 그냥 막연히 전투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사실 준비 안된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왕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가 과거 변호사 할때 조국 아들 딸을 대학 보내는데 인턴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줬어요.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가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조사 결과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 사유가 된다 해가지고 구속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구속 의견으로 올렸는데 여러분 지금 중앙지검에 누가 가있습니까?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을 하면 또 여러분들 항의하실 것 같아서 문재인의 대학교 후배인 이성누리가 하는 자가 중앙지검장을 합니다. 이유 없이 그 기소 의견으로 올린 결제 서류를 계속 깔고 묶였어요. 오늘까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네. 조국이를 구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의견으로 올린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지검장 사인이 없으면 수사를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 시스템 자체가. 그다음에 심재철인가 하는 안부패 강력 무슨 뭐그 검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금 부장들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국을 기소 안하고 하는 방향으로 무혐의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무혐의 처리하자. 이래다가 검사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는 의견으로 벌써 다 결제까지 했는데 무슨 지금 무혐의 처리를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동부지검장 고기영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은 부장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해서 결국 다수결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